대립을할 건데, 먼저, 원, 투. 포켓 넣고, 원, 투. 테켓. 1한 다음에 다시 와서, 원, 투. 다시, 원, 투. 한다음 뒤로.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야 돼? 런들칠때 봐. 앞에 봐. 처음부터 앞에 봐. 여기 봐. 어. 여기 여기. 그래, 이쪽 보고. 왼손으로 와서. 스위치 돌려서 드랍 만들고. 근데 드랍할 때한 번에 가지 말고. 지금 드리블은 한 번에 왔잖아. 어. 신호 주고 빵! 주고 도는 거야. 빵! 오케이? 원 주고. 그렇지 굿 찍고 물만 심고 그렇지 굿 그렇지 굿너왔다가 그렇지 렇지 굿. 스크린 받았어. 이얘 떨어진 수비 줄까? 어 주는 이미지 주고 떨어졌어. 너가 리마틱 느낌 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드랍 제대로 그렇지. 한번더 패스. 그렇 돌아서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가잖아 그렇지? 느낌을 조금 더 줘야 돼 느낌을 이렇게 조금 더 줘야 돼 네? 여기서 가다가 가다가 지금 힙수 줬지, 입를 주고 했지. 여기서 다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 그렇지. 지금 했던 이 느낌에서 바로 슛 쏘는 거예요. 굿. 굿.